안녕하세요. 아, 오늘은요, 우리 어제 그거, 어흥. 어제 떡볶이 올린 거는 미리 해놨던 영상이고, 이제 오늘부터는, 어? 전라도 어메가 아니라, 나도 어메로, 개명했어요. <웃음> 나도 어메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거, 그, 무말랭이하고, 이거 항태포하고 같이 섞어서 무치면요, 맛있더라고요. 근데, 이거 이제 무말랭이가, 이거 뿌르면 너무 많으니까, 밥만 나는 할 거예요. 근데, 무말랭이가 좋아하시면, 이거 다 해도 상관없어요. 이건 비율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. 이게 150g인데, 밥만 황태포는, 이거는 몇 g인지 모르겠네. 이건 이름을 써진 게 없어. 그냥 담아서 팔아가지고. 이거는 물을요, 끓였어요. 끓인 뜨거운 물을, 이제 무말랭에다 이 부어서, 이거, 끓이려고. 그러면은, 무그 날레가 좀 없더라고 옥더, 뜨거운 걸로 하니까 좀, 불려, 좀 불려놔야 돼 금방 불, 뜨거운 물에 하면은 금방 불더라고요 됐어 응, 이정도 식초를 요 조금 넣어가지고 이정도만 넣어서 불려놔야지 먹기 좋게 따으면 돼요 내가 가루 빠지라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 가루 빠졌잖아 이렇게 먹기 좋게 다 이렇게 따듬었어요 이렇게 살짝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쳐두면돼 이 살짝 볶을 거예요. 이제 무조건 안 볶은다고 뭐 좋은 게 아니에요. 사람이 맛을 내려면 볶을 건 볶아야 돼. 식용유 한 숟가락, 김기름한 숟가락.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주면 돼. 이제 이거 다 익었어. 하나 먹어볼게. 응. 응. 고추라고 할때 이거 쪽파 내가 우리 하단에 다 심어가지고 농사진거예요 <웃음> 가을에 심어놨었는데 겨울에 내네 있다가 이제 봄 되니까 또 크네 이게 쪽파가 그때그때 뽑아서 쓰면 싱싱하고 좋잖아 마트에서 사면 또 쬐끔 쓰고 조금 남으면은 냉장고에서 막또 물르고 양파 조금만 넣을 거예요. 양념을 좀 해볼게요. 간장. 그다음에 액젓을 조금만 넣어줄게요. 한 숟가락만. 올리고당. 세개 정도.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, 내, 네, 이제,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. 이건 매실청. 두 개, 세 개. 이 고추장이에요. 우리 집에서 만든 고추장. 하나만. 아, 참, 내가 왜 마늘하고 생각 안 하지? <웃음> 마늘, 생강. 아 무말랭가요? 이거 이제 이거 반찬 이게 양념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다 뿌렸어요. 미쳐가지고. 씻어. 음, 백원 정도 씻어주세요. 음. 다씻어서라이 이거 안 짜도 돼요? 짜야지. 양념이 맛있게 된다 모르겠네. 맛있겠지 뭐. 응? 맛있겠지. 어떻게 알아? 늘은 원래 맛있다 먼저 무말랭이라 좀 주물주물. 먼저 고춧가루 빨간 거를 입혀야죠. 고추도 넣고. i 기름한먹어볼 m o 응한 r I'm over. I'm over. 가 m over. I'm o 좋아 r I'm o v 좋아할텐데 먹는, 좋아하는... <웃음> <있으면은> 좋아할 <웃음> 먹는 상 <상무>. i <웃음> 맛보는 상 r I'm over. I'm over. I'm over. 아 m over. I'm over. 는 상무 v e r I'm over. I'm over. I'm over. I'm 맛있는데? 응. 음, 음, 맛있네. 맛있지? 음. 딱, 딱, 단, 단, 당도도 맞지? 음. 음. 음 맛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이거 한테포도 먹고, 이거 무말랭이 하나씩 집어먹으면 어돌오도하니 같이. 밑반찬으로 괜찮네요. 음. 아, 매콤하네, 이거. 음. 음. 나는, 나는 쫄금단게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. 안 돼. 안 돼? 응. 음. 아, 매콤하다. 어우 땀이 팜나네 매워가지고 여기 깨를 좀 넣을까? 깨 들어가지 않았어요? 아까 들어갔 있고만. 아까 들어갔어 깨보여서 하니까 깨가 머리를 좋게 만든대 그래서 내 머리가 좋은가 보네 <웃음> <웃음> 파도 많이 먹어서 아하 니깨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? 아 되게 웃기네 아 이렇게요 무말랭이 하고 항태포 하고 이렇게 무쳤더니 맛있네요 이거 도시락반찬으로도 좋고 밑반찬으로 해놓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